자캐네디안 이엔 설명해 드릴게요 자 4시간 차트 보시면은 지금 우선 파란 색깔 보이는데 지금 데이, 어, 일단 데일리 차트로 보 가겠습니다 데일리 차트 보면 제가 트렌드 인을좀 따왔죠 자 포인트 a 여기 위에서 잡고 그 다음에 포인트 b를 어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위클리 차트에서 가 잡은 것 같아요 아니 데일리 차트인데 어자 데일리 차트인데 제가 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잡았냐면은 이위 때문에 그리고 이 위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별로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잡았다는 걸좀 알리고 려드 싶은 거고 어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또 거래 이제 거부 반응이 나타나면 은쇼 포지션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거, 어, 그려놓은 거는 솔직히 지금 현재 거래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 지금 잡아놓은 거는 포인트 a, 포인트 b 그리고 뭐세 번째 터치 이렇게 어, 나온 거고 어,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거래 요번 거래 세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서포트, 형식, 어, 서포트 형태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어, 트렌드라인. 자 이런 식으로 서포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실 서포트 역할 하고요. 그다음에 좌측 우측 을 살피면은 서포트 레지센스가 한눈에 보이죠. 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디서 이게 겹치니까? 가격이랑 이제 캔들스틱이랑 서포트 레지센스랑 트렌드라인이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구간. 이 겹치는 구간이 어, 상당히 이제 영어로 뭐소 뭐 말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 골든 트레이드, 뭐, 골든 너겟,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어, 잭팟이죠. 이제 좋은 트레이드죠, 보통. 자, 그래서 겹치는 곡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시간 차트로 내려갔습니다. 자, 한 시간 차트로 보면은, 확실히 더, 어, 잘 보이죠? 여기서 한번 거부반응 일어났고요. 여기서 한번또 트렌드 라인에 거부반응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거부반응,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 진입하기 앞서서 이제 보았던 거. 여기서도 한번 이제 또 거부반응 일어나죠. 그죠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그냥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아니면은 뭐 위에서 올라가는게 아니고 어..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게 아니고 약간.. 어.. 어디 보자.. 펜같은게 있을텐데.. 이런가 아닌데? 자 이게 약간.. 어.. U자 모양을그리죠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모습으로 약간 U자 형식으로 이제 그립니다. 보통 이러면은 가격이 이제 내려오면서 천천히 이제 힘을 잃고 속도를 잃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형, 어, 이제 형상, 형상하기 때문에, 어, 이런 모습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참잘먹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세번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 진입하기 앞서서 이제 보았던게 트렌드라인 그리고 서포트가 동시에 겹치는 구간에 이제 캔들스틱이 어, 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이쯤에서 이레벨 쯤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딱 이정도 그죠 한6 0일정도 바로 수익이 나왔죠 자그 다음에 어떤 거래를 했더라 그 다음에 거래를 한개 아, 달러엔. 달러엔 매수 트레이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어, 수익은 나오지 않았는데 약 20픽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하얀 색깔 트렌드라인이 여기 있죠 하얀 색깔 트렌드라인 이거 위클리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클리 차트로 가면은 제가 이거를 채널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A 포인트 B 잡고 그래서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채널을 뚫고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채널 안으로 들어온가 싶더니 노란 색깔 서포트, 그죠 노란 색깔 서포트를 이제 찾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트렌드 라인 따라서, 검은 색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근데 트렌드 라인 밑에 밑으로 올라왔죠?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위클리에서 잡아놓은 채널 레지센스. 채널 레지센스 위에 지금 현재 서포트를 찾는 모습이 보이죠. 약간 더블바텀 식으로. 그죠 그래서 4시간 차트로 가니까 더 확실히 보이더라. 그죠 똑같이 U 모, 어, U자를 리죠 여기서 밑으로 쫙 내려오다가 위로 이렇게 돌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어, 역, 헤드, 숄더죠? 이런 식으로 역, 헤드, 숄더 모습도 보이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격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거부 반응이 한 번, 두번 나오고 세 번째 거부 반응이 나올 때1한 시간 차트로 가니까 또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 이 레벨 이 구역에서 계속해서 가격 거부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여기 뭐 조그맣게 봤을 때 여기 더블 바텀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은 또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라 어, 브레이크 아웃. 그 다음에 뭐 해머. 그렇죠 해머 리테스트. 그다음 올라가죠.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겟을 지금 안 잡아놓고 그냥, 어, 스탑루스만 잡아놓고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한 40입 정도 거의 40입 정도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다가 어반 반 정도 이제 깎인 모습인데 뭐 괜찮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죠 돈만 안 잃는 게 돈을 안 잃는 게 가장 넘버원으로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자 첫번째 타겟으로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거부 반응이 보이면은 다시 해서 이렇게 돌수 있다. 어디까지? 왼쪽을 보면 또 답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달러 엔 그리고 캐네디안엔 한번 거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